프리미어 프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때작업의 순서도가 있듯이 프리미어 프로에도 작업 순서도가 있어요 우선은 프리미어 프로로 미디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미디어랑 좀 달라요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일러스트 파일 등을 뜻합니다 음악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가져온 파일을 자르고 순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컷 편집하기라고 합니다 사실 두 번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의 작업들은 음,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만 두 번째 작업은 스토리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이펙트와 트랜지션을 적용하는 겁니다 음, 이펙트와 트랜지션 부분에 최근에 많은 공을 들이는 방송들이 많을 거예요 손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까봐 중국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넣고 오디오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을 거의 마무리 할수 있고요. 마지막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출력함으로써 작업을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페 프로가 설치되셨으면 이번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왼쪽에 New Project, Off Project 두 개의 버튼이 보이네요. 중간에 있는 긴띠에 있는 이름은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들 것이기 때문에 New Project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새 프로젝트 탭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정합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는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정하죠 하지만 프리미어 cc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저장 위치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디에 프로젝트를 놔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나만이 알수 있는 드라이브에 저장 위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면 밑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프로젝트를 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러가지 네모들을 우리는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작업자들이 작업을 쉽게 할수 있게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요. 더 필요한 패널들을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패널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우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 패널이라고 하고요. 편집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창이 두 개인 이유는 왼쪽에는 소스 모니터, 오른쪽에는 프로그램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져올 파일을 먼저 살펴본 후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프로그램으로 넘겨주면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과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왼쪽에 있는 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창을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창을 프로젝트 창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한 소스,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등을 모아두는 곳이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지 영상 편집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을 클릭을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소스 모니터에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긴 창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두 개의 모니터 중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와 연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컷을 자르고 자막을 올리고 효과를 넣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영상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프로젝트에서 동영상을 더블 클릭하여 소스 모니터에 나타내기를 합니다.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제일 큰 스페이스바 그리고 모여 있죠? J, K, L 그리고 방향키 좌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편집에 필요한 부분만 지정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타임라인으로 원하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하셨으면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창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창들은 정확한 용어는 패널입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기 쉽게 지금 각각의 어, 러닝이나 어셈블리 뭐, 에디팅과 같은 어,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집할 수 있게 편집하기 쉽게 어, 미리 만들어 놓은 작업창들을 뜻하고요. 어, 사실 저도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지만 주로 에디팅에서 작업을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중국 과정에서 어, 그래픽 혹은 오디오를 조절할 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레이아웃은 주로 에디팅에서 거의 90%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왼쪽에 있는 러닝은 어도비사에서 제공한 프리미어 사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제 수업과 별개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러닝을 클릭하셔서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에디팅을 누르고요. 지금 창은 패널은 총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패널, 오른쪽,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위쪽은 모니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프로젝트. 그리고 타임라인입니다. 제가 각각의 패널을 클릭할 때마다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테두리가 생기는 것은 선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 중간에 세로로 길게 있는 것을 우리가 툴 패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작게 나와있지만 나중에 활용도가 많은 툴들이 숨어져 있죠. 자 우측에는 오디오 모니터입니다.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때 스피커의 볼륨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오디오 미터라고 합니다.